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영상은 아래와 같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트와이스 7년 역사 총망나한 팝업스토어 오픈 원스는 선물 그 자체 그룹 트와이스가 7년을 총망나한 전시회와 팝업스토어를 열고 팬들과 소중한 주억을 공유한다 지벤터테인먼트 이하 집은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의 트와이스 데뷔 7주년 기념 전시회인 팝업스토어 터게더 이랜드 이피트 투게더 원앤투를 오픈했다. 트와이스는 데뷔부터 현재까지 모든 순간을 한 곳에 모은 이번 전시회와 팝업 스토어를 통해 원스, 팬덤명, 원스와 새로운 추억을 삼는다 투게더 이랜드 이는 이름 그대로 원스와 트와이스가 함께 한 시간들로 가득 채웠다. 현장에는 2015년 데뷔 미니 앨범 더스토리비긴즈더스토리비긴즈부터 2022년 미니 십일집 비트윈 이랜드 e 이피트, e 비트윈 원앤투. 까지 발표한 모든 작품과 활동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공간, 실창 무대 의상 전시존,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구성된 포토존 등이 자리했다. 1층에 마련된 팝업스토어는 총 20종의 다양한 mt를 만날 수 있어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전시회와 팝업스토어는 10월 2 1일부터 11월 6일까지 운영되며 온 오프라인 예약 후 방문 가능하다. 입장객 전원에게는 전시회 메인 이미지로 제작된 티켓이 제공되고, 리미티드 4컷 프레임이 준비된 포토 부스와 포토카드 비오스크도 이용 가능하다. 특히 집 공식 온라인 스토어 집샤블라아이선는 오프라인 품목에 트와이스 멤버들이 직접 제작해 참여한 온라인 항정 MT 9종을 더해 총 28종의 MT를 판매, 모의고사와 출석 체크 등 각종 이벤트도 진행한다. 트와이스는 데뷔 기념일인 10월 20일 공식 브이라이브 브이라이브 채널에서 라이브를 열고 7주년 맞이 소감을 밝혔다. 우리에게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있으니 계속해서 나아가자. 멤버들과 7년 동안 그래왔듯 앞으로도 같이 갈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다 고 진심을 표했다. 언제나 큰 힘이 되어주는 원수를 향해서도 누구도 영원을 확신할 수는 없지만 우리와 함께한 순간은 영원히 기억되면 좋겠다. 과거에도 지금도 원수는 우리에게 선물 그 자체다 라고 각별한 애정을 전했다. 박진영도 최근 개인 sns 채널에 축하 메시지를 남겼다. 이런 그룹도 없다. 그동안 수많은 그룹들을 프로듀스 하거나 옆에서 봐왔지만 7년이 넘도록 계속 이렇게 서로 진심으로 아끼고 위해주는 그룹은 본 적이 없다. 할없이 예쁘고 고맙고, 봐도 봐도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바로 트와이스다 라고 마음을 전해 최주년 감동을 더했다. 오는 11월 5일 오후 1시와 7시에는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에서 트와이스 팬미팅 원스 할로윈 3피트, 트와이스 팬미팅 원스 할로윈 3를 총 2회 개최하고 데뷔 7주년을 활려하게 장식한다. 특히 오후 7시 팬미팅은 비언드라이브비욘드라이브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유료 생중계를 동시에 진행하고 더욱 많은 팬들과 함께한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정보를 어떻게 찾았습니까? 댓글을 남겨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친구가 되는 것을 잊지 마세요.